그리고 밥이사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메뉴는 뚜레쥬로... 메뉴가 뚜 어쨌든 전샐러드로 먹을 거여서 샐러드 먹고 친구는 샌브이치를 먹는다고 하네요 <봇> 不好意 cool. 하양이들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까망이들할 때, 탄불릿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, 약간, 가자 더살거그랬어